불닭쌈 먹어볼까 신메뉴 짜장 불닭도 싸봤지 마요네즈 4가지 네 치즈도 함께 준비해봤지 홍사 아, 과연 어떤게 가장 맛있을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홍.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불닭쌈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불닭 오리지널 준비해봤고 지난번에 불닭 오리지널에 마요네즈를 찍어먹으니까 겉에서 맛이 맴돌아서 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안에 넣어서 같이 싸봤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O, X로 이렇게 귀엽게 해줬는데 X가 좀 밀렸어 그리고 옆에는 네가지 치즈가 들어간 불닭볶음면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짜장불닭도 같이 말아봤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는 안에 치즈가 들어있는 치즈떡을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어서 약간 롤리팝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지난번에 소리가 너무 좋았던 팽이버섯도 같이 특별출연 해주셨습니다 자,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죠 어, 파? 파잘 어울리는데요? 마요네즈 안에 같이 넣었습니다 야 이거 마요네즈 드시려면 안에 같이 넣어서 싸세요 와 진짜 맛있다 그 다음은 네가지 치즈 불닭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면서요? 저는 불닭삼으로 처음 먹어보는데 뭐 어떤 맛일지 아니, 이 치즈 토핑이 필요가 없는데요. 너무 맛있는데, 이렇게 치즈를 또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... 야, 이거 치즈불닭 왜 맛있다고 하시는지 알겠다. 제대로 치즈 맛이 퍽퍽 나는데요. 불닭에 치즈 토핑 올려드실 바에는 4가지 치즈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다음은 신메뉴 짜장불닭입니다. 왕이랑 불닭이랑 섞어 먹으면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? 하는 그런 맛인데요 어 진짜 맵다 제가 사실 뿔고막 그럴까봐 아내가 어! 여보 음료수 가져가야서 했는데 아 음료수 없어도 화 하고 왔거든요? <웃음> 있어야 돼 <웃음> 이거 먹고 음료수 좀 가져올게 어, 물좀 가져올게요. 오늘은 아이스티인데 제로입니다. 어, 이거 괜찮더라고요. 이거랑 레몬이랑 있는데 둘다뭐 괜찮아요. 아, 얘는 제로라서 그런지 막 단맛이 엄청 세진 않거든요? 그러니까 아이스티는 뭐 물에 타먹는 느낌인데 타 맛이 되게 많이 베이스예요 그런 느낌이라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 가자 아 얘를 제일 먼저 먹었어야 되는구나 불닭소스를 떡에다가 발라서 구우니까 나쁘지 않거든요? 근데 단맛이 좀 부족하게 느껴진다 역시 떡은 달달하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얘도 설탕스러운 그런 단맛이 추가되면 가 훨씬 맛있을 것 같다 여가 꿀을 찍어 먹어볼까? 아이고 많이 뿌렸나? 아이, 꿀 엄청 비싸더라, 참. 이거 아카시아 꿀로 사면 진짜 비싸고, 사양 꿀로 사면 은 훨씬 싸고. 형 응, 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면서요. 그 사양 벌꿀? 거긴 있는 애들은 안 없어지고 잘 있대요. 그래서 걱정입니다. 벌들이 자꾸 없어져서. 동서 벌꿀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<웃음> 음! 꿀의 단맛이 아니야! 설탕이 필요해 설탕! 여러분들은 혹시나 불닭솥에 떡을 구워 드실 거면 불닭솥에 설탕을 좀더 뿌려서 섞은 다음에 졸여서 드세요, 아시죠? 응. 아, 이렇게 한 줄을 싹 비웠는데 마지막 하나, 오늘 제일 맛있었던 거! 일단 막상막한데 이둘 중에 하나거든요 두구두구두구 짠! 마요네즈 다시 먹을까? 이가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늘다 맛있네요. 아빠 피자도 있어? 아 피자도 있어? 배부른데? 뭐야 이거? <웃음> 이거 오늘 그 3D 펜으로 만든 거야? 이 어. <웃음> 동그란 거 이거 뭐예요? 올리브. 요 요거 뭐예요? 토마토. 토마토 요거는요? 피망. 피망. <웃음> 아 이것도... 쓰... 아 그래. 이거 줄까 연희가 아빠 만들어준 선글라스지? 엄마가 만들어준 건데? 아니 같이 써. 아, 쓰... 이거... 같이 맞아. 엄 써도 돼? 알았어. 쓰... 고마워요. 이거 <웃음> 쓰고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. 아! <웃음> 항상 그렇더라. 어, 맛있더라. 이거 치즈 되게 맛있다. 그래, 나 남았으면 나도 먹을래. 그래요, 이거 가져가서 먹어요. 어 진짜 배불러요. 아 진짜? 먹여주는 줄 알았네? <웃음> 아 먹이 <먹이실게>. 속해. 연희도 <영원희도> 도전? <웃음> 아니. 음 치즈 맛 제대로 났지요네 음, 음. 가지 맛 치즈. 어, 어. 아기 마요네즈 겁니까? 근데 이거 안에다가 하니까 훨씬 낫더라. 뽕 생크. 음. 맛있어요? 응. 음. 우리 언니는 언제 불닭 먹나? 안 먹어? <웃음> 안 먹었대. 네. 아, 그럼 마무리하고 갖다 줄게요. 음. 응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불닭쌈 오랜만에 또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